오더니아 닉타라풀, 보더루피라푼을 사용합니다. 자, 여기 오더니아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스킵해주고 이제 가운데를 코를 향해서 엄청나게 박아줍니다. 다 쓰고 이걸 숨어주세요. 어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, 타이밍에 잘 맞춰서 숨으면 됩니다. 아, 이거. 포트를 뿌시면 무시무시한 패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. 포트는 뿌시지 마시고. 볼 타이밍만 잘 맞춰서 이제 숨어주면. 뭐더니아는그초번에 코어를 깰 딜만 나오면 무난합니다. 그 코어를 근데 이제 그한방 맞고 깨지 못하면 두 번째 나오면 무조건 그 코어 패턴이 즉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코어를 없앨 수 있는 딜을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아이고 좀 늦게 숨었다 아 이것 때문에 그 뭐냐 말이 그럼 이것저것 넓혀가지고 중에 집중. 일단 끝내 자, 이거 미사일 포트 부시지 마 얘들아 얘들아 안돼 제이끝 마무리 모더니아는 코어만 게임을 간단하게 구단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.